안녕하십니까 1월 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강력한 고용지표로 인해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4천건으로 시장은 예상치인 22만5천건을 하회했습니다. 신규 주문 생산감소 재고 증가 등 경제활동의 둔화가 뚜렷하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근로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원유는 미국을 강타한 혹한의 영향으로 정유공장 가동률 하락과 140만 배럴 재고 감소로 1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지질 줄 모르고 올랐던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향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보여진 지표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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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6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22시 30분에 실업률 발표가 있으며 이전치는 3.7% 예측치는 3.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2길 공공시에는 ISM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56.5이며 예측치는 55.0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